할로윈까지 10일이나 남았지만 벌써 시작된 사쿠라 스탠드 할로윈 이벤트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쪼박하니 빠르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정말 많은 스킨이 생기면서 이벤트도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과 관련해서 할로윈 이벤트가 뭐가 생겼는지 뭘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스킨은 무려 8개 보스는 하나가 생겼으며 이벤트 템으로는 팔렌소울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템을 이용하여서 보스방으로 가는 키와 그리고 스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법은 300개로 카드를 살 경우 아이템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든 상태에서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스방에 들어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스는 거래를 하던 n p c 로 나옵니다. 이 보스에서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이 보스는 체력은 엄청나게 단단해서 마치 암스트롱과의 싸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한번 카드를 살 경우 제한된 목숨 3개를 다 사용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제작자의 의견에 따르면 최소 8명이서 같이 싸우는 걸권유한다고 합니다.